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안경카이만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저기 늠름하게 누워있는 친구 보이시죠 저 친구가 안경카이만 이름이 대박이라는 친구예요 저 대박이는 길이가 1m 조금 넘는 친구고요 자, 보시면 아주 여유롭게 있죠 자 대박이의 집은 이렇게 아주 넓은 집에 살고 있어요 보이시죠 수영장이 두개나 딸린 집이에요 이렇게 육지도 있고요 저기 지금 저 밑에서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나봐요 가까이 가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대박아 대박아 오, 쳤 쳐다보죠 친구가 대박이에요 대박아 이차좀 해 오. 안녕하세요 나는 대박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고개를 내밀죠 이렇게 생긴 대박이 친구구요 머리까지 보이시죠 아주아주 멋쟁이 아주. 악어예요 어 저희한테 왔을 때는 30cm가 조금 안되게 온 친구인데 지금은 아주아주 아주 많이 커서 대만해졌어요 보이시죠? 어, 이 친구는 주로 생질, 냉동 생질을 먹고 있고요. 어, 미럼도, 슈퍼미럼도 먹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열대어도 먹고 있고요. 다양한 먹이를 먹고 있는 친구고요. 안경카이만이 다 크면 이 2m 전후로 큰다고 하죠? 이 친구는 어 1년 2년만에 폭풍 2년 조금 안된것 같은데 폭풍 성장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컸고요이 친구가 다 컸을때는 더 늠름한 모습이 되겠죠 제가 옆에서 찍었으면 참 좋지만 안경카이만 대박이가 아마 저를 앙 물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위에서 밖에 촬영을 할 수가 없네요 수영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대박이가 물에 들어가지 않아서 수영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앙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게요자 대박아 이쪽으로 들어와봐 자 대박아 일로 물에 들어와봐 이리로 와봐 아제 얘기를 안 들어주네요 대박아 대박이 대박이는 저 자세가 아주 아주 편한가봐요. 제가 보기엔 불편해 보이지만 대박이는 편한 자세인지 저렇게 꼼짝도 하지 않네요. 자 대박이 밥도 한번 줘볼게요. 자 어떻게 먹냐면 오늘은 줄게 냉동 생지를 줄 거예요. 자 보시죠 보이시죠? 자 냉동 생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손으로 주면 앙! 물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로 둔답니다. 오늘 마우스 대자를 줄 거고요. 자, 보시면, 짜잔! 대박이가, 오, 보이시죠? 점프! 자, 다시 한번 줘볼게요. 자, 대박이가 먹이를 열심히 쫓아다니죠? 이렇게. 먹이 반응도 아주 좋은 친구예요.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안경카이만 대박이 수영도 아주아주 아주 열심히 하죠 대박이가 이렇게 물에 한번 가서 휘저으면 물이 이렇게 금방 뿌얘진답니다. 끼가 배가 많이 고프진 않은가 봐요. 먹이를 가지고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계속 장난을 치고 있네요. 대박이가 있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대박아 인사하자 다음에 또 만나요.